안녕하십니까 어, 2021년 연말기념 황윤주의 공격에 대해 발표할 황윤주입니다 어, 부제로는 나의 생일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당신네들의 업보 청산에 대하여입니다 먼저 발표 소개입니다 어, 일단 먼저 무탈한 한 해를 보내신 점에 대해서 축하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동안 고생 참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학년이 왜 3학년이겠습니까? 4학년보다 더 힘든 3학년이라는 거를 이번 연말에 뼈저리게 한번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3학년 1년동안도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선정 이유입니다. 어, 업보 청산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 업보 청산에 대한 브랜드 선정 이유입니다. 제가 선정한 브랜드는 러프라는 브랜드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해 있습니다. 먼저 러프는 아기자기한 상품들이 많은 브랜드로 귀여운 지갑 등을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보 청산 설명입니다. 전0 17년부터 현재까지 4년을 다 채워가는 현 시점에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많은 웃음을 준 당신들께 업보청산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가 먼저 특별히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업보청산 방법입니다. 어, 맨 위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제가 할 거기 때문에 눈독 들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하단에 있는 제품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하단에 있는 제품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 라 하시면 은 저거랑 겹쳐도 저는 기분이 좋을 것 같으니까 저한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여러분 오늘 수업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제물 발표 피드백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번 수업 때 말씀을 드렸었죠 공지 했을 때어 채점 기준 평가 기준이 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어, 피드백 하기 전에 그 기준 한번 보고 가볼게요 어 첫번째 주제가 참신은 음, 두번째 이 디자인적인 요소, 크리에이티브, 음. 음. 미대니까 디자인도 신경 써야 한다. 세 번째, Explanation이 not complete 한지 설명도 잘 해야지 좋은 발표입니다. 자네 번째, 프로필한 팀인지 음, 주제 선정 잘했는지. 마지막 발표 에티튜드가 괜찮는지 보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우수작 선정은, 어, 우리 황윤주 학생 작품 아주 인상 깊게, 음, 봤고, 음, 우선 첫 번째, 디자인 요소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 했다. 또한, 그 중에서, 이제, 어, 레인보우 컬러를 이제 사용했어요. 인조 학생이. 여러분도 이제 보셔야 하는 게, 어, 이런 비비드한 컬러와 도형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조합이 굉장히 굿렇다 어, 우리 학생들도 음, 우수작품 한 번씩 보면서 내가 배울 점이 있는지 한번 봐야 해요. 그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될겁니다. 자, 그리고 어, 발표 컨텐츠도 굉장히 참신했다. 음. 어, 하지만 조금 이제 아쉬웠던 점이 음, 있었는데 음. 어, 어, 예. 아쉬웠고, 근데 이제 조금 단어 사용이 심플해서 괜찮았다 그래서 점수가 크게 깎이지 않아서 어, 우리 윤주 학생 작품 굉장히 좋게 봤던 그런 네. 어, 여러분들도 어, 우리 윤주 학생 작품 보면서 음, 한번 배울 점이 있나 살펴봤으면 한.